어고 허니? 12월 하보도 23째 날이가 여기 어딘고 하니 사바세계 남성, 호주, 해동, 조선, 서울, 하보도안남북 대우산, 다라 교대학교, 아. 푸른소에 부창롱학 전생 모인 푸른거래가 오늘 여기 모여 부탄을 벌이고자 하는데 아. 아유, 범이 지비를 지키다 세상을 떠난 모든 존재들에게 안달이미험나니 이분도 없던 왕이와새로셋새 없고, 2년 365일 울가는 대로 살겠지만은. 아, 네. 아. 아이고지게 하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동서남북 4번 8번으로 다니어도 악인들 만나지 않고 헌인상봉 비인상봉하게 나오시고 성품이 찬물같지 말고 깨끗하여 하루고등듭일만 나아가게 하시길 간다하게 명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왕에 믿음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애모라내고 결혼해서 남은 한해 다음 한해 건강하시고 운수 대충하시라고 네, 예, 소리 한번 해요이 정도 얼으로는안 해줘 어, 언제 왔어? 3대8라는 무한 질병이 없으신 걱정일라면 저 깊은 바닷속 형제역 사는 키니 시티에 붕돈을 봐드버리고속까먹 고기 가득하다못해 <웃음> 넘치는 사람에게서 조금씩 밀려오고 아, 다리를 막 떨어서 고기 날아간 사람들 주변에 떨어진 티끌 같은 목들을 싹싹 끌어모아서 전지에 있는 고기란 복여기 꽉꽉 채워 물 묻은 바다지 깨달아 뜨거운 하루에 엿달라듯이밥 볶아먹다가 깜빡이 어 냄비에 물음질 달라붙듯이 아이 초기길하다가뻥달라붙듯이 제수 서막. 공으로 가면 마무. 무구로 가면 수명장수. 남으로 가면 무상. 상봉길경의 불봉 만재수다. 만재수야. 아 미나이다. 미나이다. 명만 길고, 복이 없으면 못 쌉니다. 또 복이 많더라도 명이 짧으면 또못 쌉니다. 짧은 명 그리고 긴 명에는 복이 달라붙어. 아유, 끝났어 쁜음쁜음마다 <웃음> 걸음 꽃이 쁜고 말하는 이야기마다 웃게 되고 쁜 나쁜 나쁜 나쁜 나쁜 나쁜 나쁜 나쁜 나쁜 나쁜 나쁜 나쁜 나쁜 나쁜 나쁜 나